이어나 에너지의 변화 경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해요. 음. 아, 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암기하면은 맨날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증가하는 것만 외워도 요하생님 나머지 반대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아까 반지름이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됐었죠? 음. 반지름도 이쪽이었나? 여기였나요? 이호나이지와 반지름 경향성을 이 표에다가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정리해주시면 그대로 이을게요 둘이 반대..인데.. 네! 어.. 이온화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반지름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. 어. 그래요? 그럼 여기로 화살표 여기로 해도 되나요?